네, 안녕하세요. 아이즈탑 더샤이라고 합니다. 좀 힘들게 8강에 올라가게 됐는데 정말 항상 경기를 이기면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음... 그냥 미드탑 모든 라인에 카운터 쳤지만 반대쪽이 이겨서 그 원사이드 게임 아십, 아쉽죠 아쉽 사실 다두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실수가 많았고 저는 심리적으로 편한 상태가 아니었어가지고 딱히 뭐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좀더 편안했으면 이겼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어좀제 스스로가 이론을 좀 바꿔봤는데 제이스라든지 뭐 몇몇 챔피언들이 있어요. 좀 룬이라는 그 개념에 타지 않는 근데 제이스라는 챔프는 특히 그런 것 같고 그 도벽을 통해서 좀더 아이템이라든지 수급을 원활하게 해서 아이템을 통해서 데미지를 올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뭐 나쁘지 않죠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그 선수는 아니고 근데 뭐 제가 제 2살 때안된거 보면 은좀 그래도 상대에 가려, 가려서 드는 거지 않을까요 사실 상대가 자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면 그런 리스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잘할 수 있다면 러엔이랑 닝 선수의 차이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, 탑에 머물지 않았어요. 좀, 여러 게임에서 머물지 않았던 판이 많아서 제가 확실하게 몰랐는데, 이제 피드백을 보고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, 러엔이는 좀더 확실한 그 주관이 좀 뚜렷하지 못한 것 같고, 닉은 확실한 주관이 너무 뚜렷한 것 같고, 좀 극명한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냥, 뭐, 정해졌으니까 하는 거죠. 음, 사실, 그리핀의, 그리핀이란 팀에 대해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없지만, 뭐 타자 선수가 정말 좋은 전글러다뭐 이런 것들 근데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미드라이너의 챔프 폭이 조금 부족한 걸본것 같아요 그게 좀 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첫판얘기만 항상 3대0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첫 판에 졌을 때는 이제 제가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인 것 같아요 음. 사실 RNG와의 경기를 봤을 때 s k 이 v 와아 n g 가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산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모두가 다 기회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만한 상대인 것 같아요. 사실 부모님이 원래 기부라는 그 개념을 항상 사용하기도 하셨고 좀 기부에 대한 제가 장벽이 낮기도 하니까 또 돈을 이도치 않게 많이 벌게 되었고 그리 제가 또뭐 다른 데 쓰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과 저랑 상의해서 좀 좋은데 써보자 라는 이견이 나와서 쓰게 된것 같아요. 음. 뭐 우승, 네, 그렇죠. 우승은 우 당연하죠. 모델 목표고. 해보고 싶은 거는 좀 저라는 선수 때문에 상대 팀이 당황을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항상 원하는 건데 매판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. 맨날 같은 걸 먹다 보니까 사실 호텔 음식이라든지 저희 팀이 중국 팀이기도 하니까 근처에 중국 식당이 있어서 중국 음식을 배달해서 먹기도 하거든요. 사실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호텔 연습실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음식도 매일 같은 거 먹다 보니까 좀 질리는 감이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뭘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냥 완벽한 어색한 타디 생활 음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앞에 그리핀과의 경기가 나왔는데 물론 그리핀이 한국 팀이니까 좀더 팬분이 많겠죠 그래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